I can see you through a little far away <웃음> 내게로 가서 melt your heart 조금 서툴지만 이해해줄래 동화 속에서만 보던 Just like shining stars 서로 바라보는 이곳 i l l b e e always by your side Sunny so day you make my dream come true 행복한 너그 비와 나를 비추고 With you by my side 멈춘 시간 속 서로가 마주하는 이곳 I've been waiting for a love like this so given to and b I'm o d It is the s t u 손 f I'm b o r 봄봄